낚시TV 정감독입니다 오늘은 낚시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초리때 묶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리때 묶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고 또 저도 즐겨 쓰고요 그 다음에 강하다고 알려진 매듭법입니다 자, 요 매듭법은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매듭법을 다양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매듭법 시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한 매듭이 되겠어요. 편리한 매듭이구요, 많이 쓰이는 매듭입니다.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원줄은 3호 줄입니다. 3호 모노줄 준비했구요. 자 끝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원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원자 다시 한번 간단해요 그냥 원을 만들어서 잡아만 주고 있는 겁니다 왼손으로 다시요 자 원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왼손으로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이 원도 지금 손가락을 이 안으로 집어 넣을 거니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그 다음에 어, 오른손에 어, 중지와 검지를 집어 넣을 건데요 중지와 검지 두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요걸 잠시 후에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중지와 검지를 밑에서 위로 이렇게 집어 넣어서 원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요자 돌려줍니다 한바퀴 두바퀴 세 바퀴 자 이렇게 돌려졌죠 자 손가락의 이렇게 자세를 보면 손이 손등이 보이도록 엎어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제 왼손을 보시면 원줄이 저기 남아 있어요 원줄 기둥줄 기둥줄을 어, 중지와 어, 검지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두 손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중지와 검지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원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 내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 팔자 형태의 꽈배기가 꽈진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양쪽을 잡으시고 타이트하게 딱 쫄라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물이나 침 같은 걸 발라주어서 열화를 방지를 해줘야 되겠죠. 살짝 쫄라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올가미처럼 요 매듭이 쭉 당기면 이렇게 쫄라집니다. 자 당기면 당길수록 요 매듭은요 계속 조여지기만 하지 풀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낚시할 때이 원줄은 항상 당겨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풀어질 염려는 거의 없죠. 자 이런 상태로 꽉 조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여기 짧은 줄 자투리 줄은 당기면 이렇게 줄이 풀려요 보이시죠? 자 원줄이 이렇게 풀려서 다시 그 낚시대를 수리하거나 할때 아주 용이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원줄을 당겨 주시면 이렇게 조여지고요 자투리 줄을 당기면 이렇게 풀러집니다 자이 무매듭에 그 정확하게 맺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요거는 매듭이 없어요 당겨보면 이렇게 당겨보면 예, 이렇게 탁 풀어지는 다시 원줄의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매듭이 없는 상태 무매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매듭이 된 상태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자낚싯줄의 끝을 잡으시고 적당한 원을 만들어줍니다 적당한 크기의 원을 만드시고요 자 간단해요 이렇게 원만 만들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 검지와 중지를 밑에서 위로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한바퀴 두바퀴 세바퀴를 돌리신 다음에 기둥줄 원줄을 잡고 원 밖으로 이렇게 빼내 주시면 매듭이 완벽하게 맺혔습니다. 예, 자 이렇게 쫄라지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낚시를 하시, 하시기 하 위해서는 자투리 줄을 잘라 주시는데 나중에 또 당겨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크기 약한 1cm 정도를 남기시고 커트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쫄라지게 되겠죠 풀릴 때는 이렇게 풀르고요 자, 이게 무매듭이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아, 제가 즐겨 쓰는 매듭법이기도 하고요 또 어, 많은 낚시인들이 이 매듭법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듭이 됐으니까요 어, 낚시때 이제 에, 매는 결속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제가 써보니까 아, 뭐 괜찮아서 또큰 하자 없고요 낚시하는데 무리가 없,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 쓰고 있습니다 자, 낚시대 초리대인데요 초리대 실이 있죠 초리대 실을 매듭을 하나 줘줄 겁니다 지금 한번 잘라가지고 조금 짧아진 상태인데 처음에 매실 때는 요거보다 초리때 실이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매듭을 하기 수월한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매듭을 해 주시면 돼요 한번 묶어 주는 거예요 그냥 매듭을 그래서 이렇게 턱이 생겨 가지고 여기다 걸어주면 줄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매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요, 요거, 기 요고, 요거, 요보다 이제 더 긴데요. 아, 어, 필요 없으니까. 길면은 걸리적거리기만 하니까 이렇게 적당히 짧게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낚싯대, 초리대 끝하고, 어, 매듭하고 너무 거리가 멀지 않도록 가깝게 이렇게 매듭을 해주시면, 어, 더 편리해요. 길어봐야 자꾸 원줄만 감아버리고,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짧을수록 어, 좋습니다. 자, 요렇게 매듭이 된 상태에다가 아까, 어, 고리 형태의 무매듭을 해놓은 고리를 갖다 걸어줄 거예요. 자, 걸어주는 방법은 요 고리, 매듭 만들어준 부분에다가 고리를 끼우시고요. 원형 고리를 끼우시고, 그냥 쭉 당겨서 이렇게 졸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졸라서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한 다음에 매듭이 있는 부분까지 낚시줄을 이렇게 당겨서 다시 한번 타이트하게 매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 매듭에 걸려서 원줄은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 원줄은 계속 당겨 주기 때문에 풀어질 염려가 없는 아주 튼튼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팁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해 놓으면 조금 끄트머리가 끝부분이 좀 지저분 하죠 그래서 제가 미리 자, 요게 이제 찌고무 인데요 어, 그 전에 이제 그 지금은 어, 유동채비를 쓰기 때문에 요 고무를 잘 쓰지는 않지만 아직도 이 고무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이 찌를 맞출 때 쓰는 찌 고무예요. 이렇게 잘라서 쓰죠. 적당한 길이로. 자, 이찌 고무를 이용을 해서, 아, 요 끝머리를, 낚싯대 끝부분을 간결하게 또 요거를 끼게 되면 잘 꼬이지도 않아요. 아주 괜찮은 방법이니까 한번 써 보시도록 하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편의상 이 원줄에다 미리 이찌 고무를 끼워놨어요. 묶기 전에. 자, 묶기 전에 이찌 고무를 끼워놨습니다. 원줄에다 끼워놓은, 그냥 끼워놓기만 한 상태에요. 자, 요 끼워놓은 원, 저찌 고무를요. 요걸 덮어 씌울 거예요. 초리대 끝부분까지. 자, 요기다 갖다 대고. 이렇게 갖다 대고요. 쭉 밀어주면, 그, 매듭 있는 부분을 덮어 씌울 거예요, 이렇게. 자, 촐대 끝부분까지 이렇게 씌웠습니다. 그러면 이 끝부분이 아주 간결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 꼬일 염려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낚싯대 마무리할 때, 접어서 마무리할 때 이렇게 걸어 두시면요. 줄, 줄멜거 아니에요? 그때. 낚시대 끝부분에 여기 그 기스가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초리대 실이 자꾸 감다보니까 그쪽이 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아주 편리하게 예. 직진성도 딱 유지해줘서 원줄이 꼬이는, 꼬이는 현상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매듭이 이렇게 터지는 부분도 또 조금은 감소가 되니까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은 초리대실 묶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무매듭 초리대실 묶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 쓰시면 튼튼하게 원줄이 끊어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봉돌에 원줄을 묶는 방법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낚시TV 정감독입니다.